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여러분, 말씀하셨죠? 저한대 근접으로 칠 때마다 에너지 한 번씩 마실 겁니다. 포션. 킹멜포즈 마실 거예요. 고고고고고고, 왜안 가시죠? 왜안 가, 왜안 가? 오케이, 가자. 자, 이 피드라님은 우리 팀인데, 이 파이어볼 쓰시는 분들 위해서 타겟팅이 되어주시는 분들이고요. 아, 어, 자리카님 무서워. 저 다람쥐 봐봐. 자, 어떻게 쏘시는지 볼까요, 한 번? 메테오도 쓰는 거야. 메테오 못쓰, 메테오 쓰지 말라니까, 지금은. 어 <웃음> 말안들어왜 이렇게? 어? 메테오 지금 쓰지 말라니까. 자, 아 날라왔습니다. 첫 번째 파이어볼 날라왔고요. 아, 아직 금지. 아이고 맞았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아직 그 버틸 수 있거든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자 이피드라님께서 잘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 타겟팅을 지금 해 주셔야 돼 가지고. 어, 뭐야, 트위치 자꾸 끊겨요? 금손님? 나금손사냥이 어서오시고요. 아, 좀 끊기나요? 제가 한번, 그럼 이번 판 끝나고, 잠깐만 한번 새로 고침할게요. 자, 기다려주세요. 자, 아우, 와, 이번 건좀 위험했다. 이번 건 진짜 위험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아, 무빙보소. 여러분. 오,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어떻게, 이피드라 이미지. 아, 오, 오, 또! 오, 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웃음> 살짝 괴롭다. <위험하다. 웃음> 피해주고, 기억해. 어, 트위치 멀쩡한데요. 제가 한번 설, 한번 새로 고치 하시면 될 거예요. 잠깐만요, 저 지금. 집중 좀 할게요. 이 틈에 한번 행진관 불어주고 그렇지. 훌륭한 땄다, 훌륭한 땄다. 야, 이 틈에 훌, 훌륭한 땄다. 자. 이 피니 저쪽에서, 오, <웃음> 무서워 죽겠는데. <좋아. 웃음> 야, 진짜. 실화인가? 어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진짜 자 앞에 앞에 피해주세요 이 피드라니 피해야 돼요 저분은 타겟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피해야합니다 피해야합니다 자자어어 이거 맞았다 이거 맞았다 침착해 침착해 벗어납니다 침착하게 어맞았고요자 침착하게 벗어납니다 침착하게 맞더라도뭐 지는거 아니거든요 침착해 반대로 한번 꺾어주고요 좋았어 자 반대로 한번 꺾겠습니다 한번 좋아 자, 이 피드라니 저한테 붙었고요 자, 판드로 투덕 하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맞았고 200 얼마 안 나왔습니다 에너지 지금 한1800 나왔거든요 마비가 저렇게, 어, 로, 어, 밀었으니 어서오세요 피해주고 자, 피해주고, 피해주고 자, 앞에 타겟팅 분 계시는데 아, 이거 뭐좀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맞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어 피해주고, 피해주고, 좋아 자 아 2분 20초 난이도가 지금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어 3번에 3 세... 예, 맞은 것 같아 오!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자, 아, 맞았다고 진거 아니거든요 아직 자자자자자자 와 심장 쫄깃 이제 여유가 없어 이제 진짜 이제 여유 없어 진짜 우 무섭네 <웃음> <웃었네>, 이거 진짜 <웃음> 야 폐상 고스트보다 더 무섭네 야 이거 야 무서워 무서워 이거 무서워 이거오 <웃음> 이거 이야 이게 너무 더운데 이거 오오한눈팔다가오아야야자오오 한눈팔봐 안 한눈 1분 30초초 이 피드라는 위치를 잘봐이 피드라는 위치를 잘봐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졌습니다. 네, 졌고요. 네, 나가겠습니다. 아, 네. <웃음> 아, 네, 이거 제가 진거 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거 인정하고요. 누가 저략 와봤죠? 마양님 의자 왔나요? 저희 죄송한데 타겟팅 하시는 분은 좀 의상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너무 무섭, 너무 좀 헷갈려요. 이번에 마양님이 타겟팅으로 할게요. 아셨죠? <웃음> 마양님 타겟팅으로 하고, 마양님, 그뭐 로브 같은 거 없네. 좀 약간 제가 좀 빨간색 로브나 좀 이런 거 빨간색으로 뭐 단색으로 이렇게 좀볼수 있는 거. 내가 그걸 피할 수 있게 보면서. 아, 무섭네. 벌칙으로 스매시 한방 풀템 100% 쓰게 맞아주세요. 왜? <웃음> 아, 이거 제가 마양님 있으신 것 같아. 제가, 제가 마양님 있으신 것 같아. 요 일단 볼게요. 일단 마양님 거 한번 볼게요. 어 다카프님 어서오세요. 지금 이제 한번 게임하고 놀고 있을거든요 시청자분들이랑 야 처음으로 졌네 이거 파란색? 좀 빨간색이나 바, 아 반짝거리는 거 없나요? 아니다 아니다. 이걸로 가보자 이걸로 가보자 이 정도 확 튀긴 하는데 전체 전체 이런거 털 색깔도 없을 정도 로좀 전체 빨간색 이런거 없나? 반지 여우탈 있다고요? 아, 되게 무섭다. 이거 진짜 리얼 무섭다 이거. 위치 선정 어때? 아, 이거 진짜 무섭다. <웃음> 야, 이거 나도 뭘 하나 해.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한번 이, 이번에 좀... 아, 이거 아예 어서 와라, 여러분들. 여러분, 이번에는 더 재미있게 해 볼게요. 더 재미있게 해 볼게요. 여러분들. 메테오랑 메테오랑 그 시간 증폭 가능합니다. 다만 저도 다만 저도 이번엔 패스를 타겠습니다 저도 팻을 탈게요 이번에는 저도 이번에는 어뭐 센거 말고 썰어 브레드 썰어 브레드 어떠세요 아 썰어 브레드 말아 썰어 들어 썰어 말고 2인승 2인승 2인승 패트 하겠습니다 아 독수리 내바 에 독수리 는 아니지 아이 독수리 아니지 어 이거 유니콘 탈게 유니콘 근데 이거 제가 근데 이거 들어가 탈수 있나? 이 들어가 탈수 있나요? 이거 근데 궁금한 게 이거 탈수 있나요? 이거 탈수 있나? 탈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자탈수 있죠. 탈수있탈수 있겠지? 그치 그치? 좀좀 딴딴에 없나? 이인승 배? 딴딴한 거, 딴딴한 거. 이게 최대네. D D링 근데 아디링안 디링 안 걸겠습니다. 아, 디링 안 걸게. 오케이. 패 죽으면 끝. 패 죽으면 끝. 맞아. 패 죽으면 끝이야. 오케이 인정합니다. 아, 패 죽으면 끝. 오케이 오케이 인정할게. 오케이 인정할게. 오케이 인정할게. 오케 인정할게. 죽으면 끝이야. 어. 자, 패 저희 때리면 어떡함? 아, 근데 그래봤자 안 죽잖아. 그건 봐줘. 어, 그건 봐줘. 그건 좀 그건 좀 봐줘. 진짜. 어, 힐링 모드 할게. 자, 행동규칙에서 힐링 모드. 오케이. 자, 여러 가겠어요. 오케이. 준비했죠? 됐죠? 자, 이번에는 더, 굉장히 더 무서워진 것 같은데. 준비했죠, 여러분들? 자, 가겠습니다. 파티 들어간 다음에. 자, 데미지 우린 0%로 하고요. 데미지 똑같이 35,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35, 30%. 30%, 30% 가겠 30%. 30%, 30%. 자, 한번 이제 로젠진의 잡아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페탈 시간은 주세요. 자, 페탈 시간 처음에 주세요. 아셨죠? 아, 되게 무서울 것같아 쫄깃쫄깃하다 이거. 아, 이거 진짜. 어, 완전 무서울 것 같은데? 우리 그 데미지 없도록 하, 데미지 1 0 0할게요 그냥 뭐 0파일 될것 같으니까 1 0 0할게요상 없으니까 할게요. 자, 갑시다. 고고고고. 자, 가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기리키리키. 자, 준비, 준비. 준비합시다. 고고고. 왜누구아왜 레디, 레디 누구와 해서 파티 마약 고고 거기 갑시다어아아아 아, 아, 아, 잠깐 잠깐 아아니다 그냥 해봐 한번 가보자 고고고 아 바로 바로 쏘시는거 보소 아니다 된다고 바로 쏘시는거 봐봐 어게 피해보자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드림캐쳐! 알았어! 좀다 좀다! 이제 이번 판 끝나고! 어 우와! 오! 오우! 우와! 오! 나 지금 채팅 못봐 채팅 못 봐! 채팅 못 봅니다 여러분들 저! 오! 오! 피해지고! 오! 오케이! 오! 오! 오! 오! 반대로 가지고! 마양님이랑 같은 데 가면 안 돼! 샤일럿 발걸음은 문제가 아니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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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나무섭 <웃음> 진짜 <웃음> 자 피해주고, 피해주고, <웃음> 오케이, 버텨봐, 버텨봐, 버텨. 전버, 전버, 전버, 전버, 전버, 밭에 반대를 가지고, 전버, 전버, 전버, 아, 반대 또 가지고, 아, <웃음> 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킬 쓰겠습니다. 아 PKPK073원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난이도 너무 쎘다. 예, 난이도 너무 쎘다. 자, 변신 쓰겠습니다. 어, <웃음> 여러분. 자, 변신으로 뭐가 제일 좋지? 아, 변신 쓸게요. 이거 안 되겠다. 변신, 변신 써야겠어, 이거. <웃음> 너무, 너무 쎄. 이거 진짜 하드모드야, 이거. <웃음> 아니, 이거 너무 하드모드였어, 이거. 야, 이거 너무 하드모드였어. 아, 골레 하면 안 되죠. 이거, 이거, 이거 너무 하드모드였어. 와. 포기 빠른가? 포기 토끼 어때 토끼 너구리 토끼 가겠습니다 토끼 토끼 갈게 토끼 저 토끼 갈게요 병아리 거고 와 너무 셌다 아 난이도 이거 너무 셌다 허... 이거 좋겠다 와막 2분이야 체이 할게요 자 채, 채널 이동 한번 할게요 육체 육체 거고 인간 체육 다좀 도트가 더 커야지 빠를 텐데 일단 저는 도트 짝고어좀 저걸로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난이도 짱세다 이거. 와 아, 난이도가 난이도가 너무 급상승인지 이거. 이거 저 진짜 <웃음> 어 너무 세와이 너무 세다 와 진짜 어 여러분들 어 여러분 25포로 갈게요. 여러분 <웃음> 25포로 갈게 25포 너무 세 <웃음> 너무 세 이거. 어 너무 아프다 이거. <웃음> 아, 어, 너무 아파, 이거 너무 아파. 난이도가 너무 미친 것 같아, 이거. 아. 와. 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했죠? 저 변신할 시간 주세요. 자, 저는 들어가서 이번에는 흰토끼를 한번 변신해서 다니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무섭다. 자, 이제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웃음> 근데 변신 상태에서 샤일록 발걸음 쓸수 있나? 써지나 역시? 써지면 좋을 텐데. 써지면 약간 찬스로 쓸수 있자. 샤일록 발걸음. 변신 상태에서 못 쓴다고요? 일단 해 놓을게요. 찬스 되면 써 봐야지 한번. 아, 아 배고프다. 또 배고파진다. 먹을 거 없나? 내 방에 먹을 거 없나? 과자 좀 가져올래. 너무 배고프다. 아. 오셨나요? 자, 가겠습니다. 다오셨죠다 오셨죠? 자, 가겠습니다. 아, 무섭다. 아, 제가 만나 심호흡죠 하고... 와, 진짜 무섭다. 이거... 아, 님들! 내가 평소에 그렇게 잘못했어 아니 제가 그렇게 잘못했냐고 요 여러분들 너무한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나 평소에 되게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야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일 듯이 자러를 들어 이렇게 나 이긴다 이번 자 가겠습니다 가자 자, 하겠습니다. 레츠끼리, 레츠끼리 유도 미사일 대, 준비 중이라고. 자, 변신하면 하겠습니다. 흰 토끼 됐다. 자, 아, 토끼 너무 약, 너무 좀좀 좀 느린 것 같은데. 야, 토끼 너무 느린 것 같아. 어, 어, 널 틀고. 자, 한번 쏘고요. 오, 오 우와, 반대로 한 가지고 일단 무조건 마약님이랑 떨어지자 일단 오 저쪽에다가 떨궜어 와와 저쪽에 떨궜어 자 처음엔 잘 피하고 있거든요 약간 집중할게요 약간 빡겜 맞게요 여러분들 조금 빡겜 맞겠습니다 메테오 하나 해룡신님 준비했고요 자메테쓰는 타이밍 보세요 지금 썼어 됐어 안 맞아 이제 메테오는 안 맞고 메테쓰는 타이밍 잘 보고 자, 메테또 준비합니다 자, 반대로가지고 메테어 메테어 메테어 쓴 타이밍 봐주고요 자, 메테어 타이밍 보고 메테어 타이밍 토끼 하이 자어 어! 어! 다시 떠,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서 다시 떠, 다시 해. 야, 뭐가 제일 빨라? 일 중에서 뭐가 제일 빨라? 뭐가 제일 빨라? 제일 빠른 거 느려. 느려, 이것도 어? 아, 야생마, 느려, 느려, 느려. 파판 장소 답사 주마 아, 어, 올렸는데 지금 풀 버저 올렸습니다. 한번 말이 제일 빠른가요? 말도 느린데? 솔직히, 저, 저, 저, 저, 마약, 저 사람이 너무 빨라. 병아리 느려요. 병아리 하면 바로 죽어요. 치킨데요, 바로 그냥. 병아리 하면 바로 치킨데, 박쥐. 아. 펌킨. 내 기억에 펌킨이 좀 빨랐던 걸 기억해. 아, 이거 느려버려, 또. 아, 누워자 빠르다니. 누워자 없어, 저런 거. 아, 잠깐만. 색, 속도 좀 보자. 아, 이거 좀 아닌 애반 것 같아, 이거. 라이팅 스피드라이트 얘는 느리고 아 뭐가 제일 빨라 변신 면랭크냐고요? 구랭크는 된것 같은데 아 뭐가 제일 빠르지 있는 것 중에 자 수집한 아이템 플라잉 소드 아 있나 제발 제발 제발 제발요 어어 어, 풀소 빨라 풀소 빨라 오케이 오케이 풀소 오케이 오케이 풀소 빨라 풀소 빨라 아 치키야키님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 풀썩풀썩 풀소, 풀소 하겠습니다. 제가 잡아내겠습니다. <웃음> 야, 적당히 좀 하자. 어, 아, 님들, 적당히 좀 하자. 어, 적절히 하자. 2 2채 고고고, 어, 님들, 여러분, 적당히 합시다. 변신 쓰고 사일로 안 되냐고요? 에, 그거 안 되는 거 같은데, 저 변신할 시간 주셔야 돼요. 적당히 합시다. 잉 작작 해좀좀 좀, 어? 게임을 너무 빡게임하지 말자 우리 즐게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어, 트위치에 계신 분들 팔로우 한 번씩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구독한번 해주세요 오셨나요? 다 왔나요? 25% 25% 25% 갑시다, 고고고. 미사일 준비죠. 아 아, 이거 메테오를 언제 샀지 근데? 와, 메테오를 안 보이는데서 미리 싸놔 그게 대박인 것 같아. 와, 진짜. <웃음> 메테오를 진짜 안 보이는 산거로가기다 자, 준비했죠? 여러분들. 와. 여러분, 준비했죠? 갑니다. 가자. 변신할 시간 주세요. 어? 가자, 가자. 소드. 됐어. 어, 소드 빨라, 소드 빨라. 짱 빨라. 짱 빨라, 짱 빨라. 이 정도는 한번 가로지르기. 한번 이렇게 해주고. 하자 마약이 더 빨라. 자, 실화입니까 진짜. <웃음> 아니, 뭔 놈의, 뭔 놈의 스피드가 저렇게 빨라. 오케이, 그래도 훨씬 여유 있어. 훨씬 여유 있어. 지금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저. 오케이. 아주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아주 좋거든요. 지금 좋아요. 아직까지는 메테오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반대로 한번 꺾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마냥님을 뒤쪽에다가, 점 쿨이라 그렇다고. 나이스. 가운데로 한번 꺾어주고. 아, 좋아. 오케이. 옆으로 한번 꺾어주고. 야, 이제는 좀안만다 아, 좋아. 어, 메테오 있으니, 메테오 없이 훨씬 낫다, 야. 하, 아, 살았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마약님이 저보다 더 빠르거든요, 살짝 더. 그래서 타겟팅하기 훨씬 쉽거든요. 어, 아, 야. 힐링 포션 마셨다. 때리면 한대 마십니다. 저300 포션 하나 마셔요. 우리 벌칙이었죠? 야, 좀 훨씬 더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 훨씬. 어, 자리카니, 앞에다가 예측샷. 어, 어 마, 하하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마약님, 알았다. 어, 반신화까있었어 필살기가 썼고요 지금. 자, 반신화 필살기 다음 썼고요 깨주고. 일단 마약님을 뒤에 놔야 돼. 내 네, 타겟팅이 되면 안 돼. 좀 느려진데? 에 지금 마약님 느려졌죠? 야, 이거, 마, 이거, 메테오 있었을 진짜 졌다, 이거는, 근데. 어기저이 와, 이 사람들 진짜 움직이는 거 봐봐. 진짜 군단이야. 와. 얘가 다음 라운드에 쿨돌 듯. 아, 그래요? 다음 라운드가 제일 빡센 라운드가 되겠구만, 아무래도. 어, 좋아. 이제 좀 여유가 생긴다. 아. 이제 좀 여유가 생긴다. 오케이 반대 꺾어주고 자 마양님이 예측샷 할수 있게 해줘야 되죠. 이번 판에 여러분들 좀 약간 난이도가 낮춰져서 그런지 다행입니다. 와, 매트에 없어서 진짜 다행이다. 매트에 있... 어, 오케이, 맞았고. 오케이, 오케이. 어, 마양님, 맞다. <웃음> 오케이, 마양님, 맞구요. 음. 자, 팀킬 하고 있죠? 아, 마양이 죽겠는데, 아, 오, 어, 파이어볼, 저 길바, 불밭이야. 오케이. 2분 하자. 내가 볼때 마양님을 뒤에 따돌려야 돼. 1분 50초, 좋아요. 와 여러분 다음 판에 쿨 돈다고요 다음 판에 그 메테오 쿨 도는 거 같죠 솔직히 메테오는 딱 좋은 거 같아 그쿨 타임이 왜냐면 그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약간 필살기를 쓸수 있는 거 같아 진짜 막 쓰면 안 되니까 그런 거 피해 주고 피해 주고 어 피해 주고 어어야아 포션 마실 거야, 포션. 야, 여러분, 저 마, 저 근접을 때릴수록 포션 마십니다, 여러분들. 포션 마십니다. 어, 레안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 재밌어 보이네요. 방금 전까지 진짜 계속 죽고 있었습니다, 진짜. 자, 스케줄이 앞으로 오지 말라고? 아유, 안 되지, 그러면은. 나 도망쳐야지, 나는. 하이어을안 맞아, 맞아봤자. 그러니까 딱그 이래서 그저 마양님이 태양와 많이 약간 중요하게 움직이는데, 좀 난이도가 하향됐다. 아, 다행이다. 여기서 다음 판 메테오 있으면 근데 나못 못 이길걸, 아마? 지금은 좀 괜찮지만. 아, 이번 건, 쉬, 이번 건좀 약간 괜찮았다. 아. 아니요, 이피님 바꾸지 말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 그, 타겟팅 되실 분들 두분 계셔도 될것 같아. 대신에 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나로선 좋지. 여러분들 정하세요. 타겟팅을 하나 더 늘릴지, 아, 타겟팅 한 명으로 하고, 그, 쏘는 걸 그냥 줄일지, 그렇게 하세요 폭발 소리 때문에 안 들린다고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해요 아유진진하게 말해주지 게임 소리 너무 컸구나 아 미안해요 아 말씀드리, 말씀해주지 아 그래 이거 앞에 거 녹화본들 다 날라갔네 이거 자 일단 오케이 여러분 메테오 쿨 돌았죠? 퇴했고요 메테오 쿨 돌았죠? 돌았나요? 아 메테오 돌았대 야 그럼 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 타겟팅을 둘로 할래요? 타겟팅을 뭐 둘로 하시겠습니까? 소드 해놓고 풀소가 2, 3%밖에 차이가 안나서 두명이 낫겠죠? 여러분들 정하세요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좀 짜보세요 그 전략 쳐다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명 타겟팅을 둘로 하고, 이제 쏘는 사람을 줄일 것인가? 어떻게 하시길요 둘로 할래요? 타겟팅 둘로 하실래요? 오케이,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번 판에는 메테오가 있으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같이 하실 분들은 여기 22채널. 아, 어, 필리아 이벤트, 필리아로 와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거 사람을 꽉 차면 진짜 그때는, 그때는 메테꽤빼야되겠다는 그때는, 그때는 빼야돼. 아, 들어오세요. 준비. 아, 마양님도 뭐, 그런 타겟팅 한 번, 투 타겟팅? 마이님도투 타겟팅 한 번? 그러면, 이 웬? 오케이, 오케이. 자, 데미지. 25%요. 25%, 25%. 별의비하 효과지를 못 가네.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그러면 인정합니다. 사람줘 3 0 알겠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메테오가 있어. 메테오가 있어. 메테오가. <웃음> 메테오 너무 위험해. 준비해시죠? 자, 메테오 준비해시죠. 여러분들 갑니다. 고고고고고. 오케이. 자. 자, 가보겠습니다. 렛츠 렛츠 렛츠 렛츠 가마. 렛츠 기릿 그래서 번쇄해 주고 전미약합니다. 자, 이피님하고 마약님이 타겟팅 인형이고요. 나머지 분들도 소셔 되는데 메테오도 지금 가능하고 시간 증복도 가능해서 예측 샷을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겟팅 분들을 최대한 바깥쪽에 냅둬야 돼요. 자, 메테 썼고요쓴 구역은 피해 주죠. 예측해 가지고 좋아요. 반대로 가지고. 자, 메테오메테오잘 써야 되거든요. 메테오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불기 불길... 어, 이쪽 위험, 위험, 위험. 이쪽 위험해. 오, 이쪽에 지금 위험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해서 방금 전에 방금 문제 굉장히 위험했고요. 자, 메테오를 잘 써야 됩니다. 지금 비에미니 메테오 각보고 있고요, 지금. 어, 어, 어, 메테오 어디 쓰는 거야? 어디 쓰는 거야? 와 위험했다, 메테오 진짜. 와, 메테오 정말 위험했고요. 자, 메테오를 이렇게 막 쓰시면 안 되는데 잘 타겟팅 맞추셔가지고 쓰셔야 합니다. 아, 수세에 몰리면 안 되고요. 잘 들리는데, 아 그래요? 그럼 다행입니다. 어 나한테 이거 걸어줬어아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나한테 이거 맞춰줘야지 좋아 좋아 좋아 이 피드라인 아 우리 팀아니지 오케이 이 피드라인 우리 팀 아니고 어예측샷예측샷 휘어주고 자자 BMB 어잘 보고 파이어볼 써주 어 진짜 위험하다 이거 이거 진짜 까딱하면 죽습니다 정말로요. 까타가면 죽을 겁니다. 자 타겟팅 안 오시죠? 타겟팅 분들 안 오시죠? 저야 좋죠. 야 누워자 결국 변신하셨구요자 타겟팅을 따돌려야 돼. 오케이 변신 풀렸고. 자 약간 집중 약간 빡게 마겠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집중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메테오는 다쓴것 같은데 지금 돌, 돌아보는 자님께서 메테오 한방 이제 날라옵니다 이제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딱 봐야 돼 타이밍 타이밍 돌아보는 자 타이밍 피해주고 돌아보는 자 타이밍 어딜까 어딜까 <웃음> 플라잉 손으로 바꿨어 아 좋아요 자꾸 자꾸 바꾸시는데 여러분들 자꾸 원래 이러면 안되지만 자꾸 풀스로 따라오시는 거 보세요 자꾸만 자, 메테오 지금 또 준비 계속 하고 있거니요 메테오 주시해 메테오를 주시해도, 메테오를, 자, 메테오를 좀 주시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안 쓰고 계시고요. 이제 피해 주고, 어, 진짜 무섭다. 저를 맞추려는 건데 지금 다른 분들 더 맞고 있죠. 그렇죠. 이게 약간 그런 묘미인것 같은. 오케이. 한번 꺾어 주고. 와, 이거 사람 더 있었으면 큰일 보인다. 약간 움직이지 말고 잠깐 서 있다. 잠깐 서서 서 있다가 자, 아, 하, 아, 하. 아, 아. 서 있다가 살짝 피해주고. 살짝 피해주고. 살짝 피해주고. 살짝 피해주고. 많이 움직이지 마자. 많이 움직이지 마자. 살짝 피해 살짝만 피하자. 살짝만. 살짝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많이 움직여봤자 좋을 게 없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살짝살짝 살짝. 약간씩 한 번씩 톡톡톡톡 자 메테오 준비하고 있어다 자리카님 메테오 다 보여요 저거 준비 와 자리카님 보세요 또 메테오를 쓸 준비를 어 조심해야겠습니다 잘 보고요 살짝 피해주고 살짝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톡톡 매트에 섰습니다 매트에 섰습니다 매트에 섰어요 오 다른데 예측차 빗나갔고요 오케이 턱턱 자 파이어볼 턱턱 턱턱턱 오 지금 난이도가 딱 제일 적절한거같아요 시위가 있어요 오오오 어어어, 아이고 맞았다 아이고 자, 맞았고요 피해주고 예측샷을 날리시는데, 이거 나에 디스, 아, 디스코드로 의미 없겠구나. 어, 아, 제대로 말했다, 이거. 어, 어, 안 말했어. 결정 끝, 오링 났구요. 어, 에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에카님. 어서오세요. 어, 아, 어, 아, 어. 아. 18초. 이거 사람 더 있어야겠다. 아마 딱 봐도 지금 저쪽 분들 사람이 좀 부족한 게 느껴져. 타게팅하면 빼니까 훅훅 느껴지네 갑자기 또 맞아 아 좋아 휴 아휴 야 이거 사람이 여덟 명꽉 차면 큰날 뻔했다 이거 와 아, 진짜 야 무섭다 무서워 진짜 무섭다 어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워 어 아, 무섭다 진짜. 목이 <웃음> <모기> 수준이네. <웃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 마저 여러분 어차 시간 다 됐으니까 막판하자, 막판. 여러분 막판하겠습니다. 막판 여러분. 막판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피 님랑 마약 님, 풀소 변신 하시고요. 어, 하이드라 허용하겠습니다. 하이드라 허용할게요. 이번에는 한번 하이드라 허용하고, 저는 그러면은 하, 약간 풀소보다 한 번, 한 단계 낮은 버전의 그저 있나요? 한 단계 살짝 낮은 버전의 빠르기 있나요? 뭐, 음... 곳곳에 하이드라이 펼쳐라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잠자리 잠자리 잠자 속도 속도 더빠른빠른가 내가, 이거 내가 더 빠른가? 잠자리 내가 더 빠른가? 이거야말로 진짜 s 뭐, 이거 이거 r i Sam Dari. s 뭐가 더 a r i s a 아 근데 목이 너무 징그럽다. 너무 극혐이다 목이는. 목이 모기 너무 극혐이라서 목인 빼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어때? 이게 더 느린가? 이게 더느린 이게 더 느린가? 살짝 느리죠? 그지? 이거 풀서보다 살짝 느리지? 오케이 저 클로커 갈게요. 클로커. 저는 클로커. 이피님하고. 어, 마양님은 풀소 그리고 하이드라 어, 하이드라랑 그 메테오 허용 하겠습니다 자 막판입니다 골렘 해보셨나요 아니요 골렘은 좀 그런데 고민의 <웃음> 설치를 너무 느려서 안될것 같아요 그건 너무 느릴 것 같아가지고 자 막판하겠습니다 막판 한번 <웃음> 자 막판하겠습니다 막판이만큼 데미지는 35% 올릴게요 자 데미지 나면 35% 정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준비되셨나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준비되셨나요자 갑니다 막판입니다 갑니다 레츠고 렛츠 기릿 자 가겠습니다 레츠 기릿 자 막판이다 막판 자 클로커 살짝 더 느리고요. 약간 어 미세한 차이로 지금 플라이서더 더 빠른 거 보이시죠? 하이드라 설치도 지금 가능합니다. 아, 하이드라 먼저 깔고 계시네요. 와, 와, 하이드라를 먼저 곳곳에 깔고 있어요. 와, 우와, 뭐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닐것 같아요. 괜히 맞지는 말고 자 벌써부터 매테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테한방 떨구고요. 어, 언제 한방 떨궜어? 와, 이것 봐, 불밭, 가스밭. 와 불밭 가스밭 오오오오오 어, 어, 어, 어, 어, 지나요? 언지한번 맞을 것 같아? 조심해야 할까? 조심해야 할것 같아. 한번 맞을 같아. 매테오 매테오 매테오 파이어볼 날라오고 매테오 아 반대로 가자. 다다다 매테오 다 매테오 다와 오케이 야 저거 하이드랄 피해야 되니까 더 아파. 어, 이거 맞은 것 같은데. 어, 안 맞다. 어어 어. 어, 어. 어 하이드라 걷고 쓰고요. <웃음> <웃음> 와, 이걸 이렇게 쓴다고. 우와, 와 오케이, 나 에너지 달고 있었는데, 하이드라? 어디 에너지 몇 달아볼까, 한번? 어머, 에너지 안다. 에너지 안단다. 왜지 안다는데 원래 안 다는 건가? 아, 얼마나 당지 볼까 한번. 너 빨리 이동해서 아, 그럼 그 정도 될것 같아. 가만 가만 있어 볼까 한번. 40단다. 40. 어, 아니네. 왜 이렇게 아파? 어왜 아, 이렇게 아파? 야, 2 0 0한데 야, 2 0 0한데 가만 가마... 야, 이거 가만 가마... 이거 저거 진짜 딱 좋다. 핸디케이블딱 좋다, 지금. 200단다. 200. 와, 여러분, 이거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가둬놓으시면 됩니다. 가둬놓으세요. 가둬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우와, 우와! 으아! 꽤나 지800 나왔어! 하이드라,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피할수 있어. 잠깐 안 아프고. 피해주고. 타겟팅 피해주고. 잠깐이면 안 아파. 잠깐이면. 있을수록 마방보호가 깔려서 아, 그래요? 헐 그럼 더 아파진다는 거네 지금 아 이거는 이거는 타겟팅까 아 맞을 뻔 있다 아 쫄깃쫄깃해 이거 진짜 나이도 지금 딱 좋다 지금 딱좋커든이 지금 안 맞은 것도 아니고 지금 조금만 까딱하면 맞거든요 지금 나 하이디라는 잠깐만 있으면 진짜 적이 돼버려가지고 방법을 깎아버려가지고 저게 진짜 가면 안돼 우왁 와! 오! 어, 77! 제발 아 침착하자 오케이 후, 침착 침착 침착맨 침착 자 침착하겠습니다 침착 자와다 모이는거라봐 와와 가둬지는거 같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수고하습니다 네, 제가 졌습니다 네, 제가 <웃음> 제가 졌습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아 진짜 로젠젠이 뭐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기를 쓰고 죽이시려고 자, 뭐, 일단 좋습니다. 그래도 뭐, 다들 잘 하셨고요. 막판 정말 깔끔하게, 진, 이건 정말 깔끔하게 진것 같아요. 깔끔하게 졌고, 여러분들 깔끔하게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이기셨고요. 아, 좋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어, 폭탄 피하기 한번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좀 재밌었나요? 한번 저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마비노기에서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싸우는 게 이게 얼마만인지 정말 모르겠네요.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갬성이었고요 다음에도 한번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정기 컨텐츠로 한번 해야겠는데 진짜 어 정기 <웃음> 컨텐츠로 한번 어 준비 한번 해보기 해봐야겠네요 음. 저번에 그 뭐였지 러시아 룰렛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어, 이거는 정규 컨텐츠 한번 일요일 일요일 날에마다 한번 정규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 와바리 모아가지고 하면은 아, 상당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하,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어, 저희 폭탄 피하기였고요 전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녹화 종료 하겠습니다 모두그럼 로바아 녹화 끝